5, 4, 3, 2, 1 음, 지금 이제 자기 전인데 오늘도 마사지를 하고 잘 거예요. 지금 제가 요새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비트 로제 바이탈 크림이에요. 이 정도 절을 했고요. 이겹지 않고 얇게 발리는 편입니다. 마사지를 오을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고턱 라인을 정리해줄 거예요. 어? 귀뒤까지 해서 이렇게 쓸어서 올려주세요. 눈가는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앞 광대가 좀 나온 편인데 옆 광대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얼굴이 커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팔자주름을좀채우면서할수있는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튕겨주면서 앞광대를 튕겨주면서 옆광대를 이렇게. 이쪽게이렇이렇 이렇게. 눈썹 라인 기준으로 해서 쓸어서 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아까 전에 발랐던 크림이 한순간에 흡수가 됩니다. 처음 질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 바르면 방금 전에 마사지한 그대로 정말 흡수가 빠르게 잘 되는 편이에요. 이마 부분을 제외하고 이볼 부분이라든지 입가 부분은 굉장히 건조한 편이라서 여기를 자기 전에 잘 크림을 발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화장이 엄청나게 뜨는 편이거든요. 수분무적 지성피부인 저에게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확대에서 바를게요. 제가 월요일날 피부과를 다녀와서 이것좀 약간 붉은기가 되기는 편인데 보시면 아까 전에 크림이 굉장히 많이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겉돌지 않게 지금 흡수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사지 아, 네. 잘해봤습니다. 정말 튕튕해지지 않나요?